본문이 들어있는 그 사도행전을 쓴그 인간 저자는 교회 역사 초기인 주 150년경부터 누가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 이후에 그리고 또 역사가 그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본서는 누가 복음의 후편 기억으로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웃음>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내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전반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헬라어가 아주 능통했고요. 또 어, 그 남들이 쓰지 않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웃음> 또 바울과 함께 전도행을 하면서 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쓴 것을 보면 이, 채, 이 책의 저자가 누가 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전, 전체적인 사상에서 바울이 증거한 보편구원이나 복음의 자유 등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바울과 아주 밀착해서 동행했던 누가가 아니고서는 이 글을 쓸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 사도행전을 쓴이 책의 저작 연대는 언제쯤인가 뭐몇 가지 설이 있는데 70년대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설이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뭐 80년대, 또더 멀리는 100년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웃음> 마가복음 이후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어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초기연대로 하면 아 마가복음이 기록된 60년대 이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치 않고 누가가 예루살렘 멸망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또 70년대 이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언적인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의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가 바울을 동행하며 이 글을 썼다고 또볼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좀 전에도 보았듯이 그 내적인 그런 증거들과 외적인 증거들. 비하면 아주 허약한 것입니다. 누가 보금에서 전개하는 예언적인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어 이제 저들은 무시하는 것이고 논리 전개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슷한 용어가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유사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당시 교회에서 읽히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이 글들을 썼기 때문에 바울의 사상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구원사상이나 누가가 말하는 구원사상은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행전에서 네로의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후에 그 순교 행적 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에 갇혔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그 저기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약 30년부터, 주후 63년 사이의 일을 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 이제 김홍전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 강의를 참조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잘그 해명해 놓,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작 장소는 어딘가 뭐분명한거죠 그것은 로마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그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함께 합류해 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웃음>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비교적 자유롭게 갇혀있을 때 누가는 로마의 어느 한 곳에서 이것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는 누구인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도 뭐또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냐? 아니면 데오빌로의 뜻이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쓴 것이냐. 그런 주장들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근데 이것은 실지하는 인물입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각하라고, 그, 지위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실재하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웃음> 누가는 단순히 친구에게 한 말로 그치, 어, 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글을 결코 쓴게 아닙니다. 친구 데오빌로를 위해서만 쓴게 아니다. 보다 폭넓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고려해서 복음의 넓은 전파와 그에 따르는 각 지교의 역사와 성신님의 활동, 기독교에 대한 변호 등이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거지만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 하나님,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28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아, 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그 만물의 회복자로서 오셔 가지고 그그 모든 그 죄된 것들을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어, 회복의 그 법정적인 내용들, 근거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신 이유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시기 위한 일이었다. 새로운 에덴을 위한, 그리고 새로운 에덴 속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거죠. 에덴에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나라에 법이 있고, 그그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타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사람을 세우신 지으신 경륜, 만물을 지으신 경륜을 회복하신다고 할 때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기서 목표한 걸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목표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에덴에서 실추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뭐 잃어버렸던 게 하나님의 형상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 주님께서, 회복자를 여인의 후손으로 시작되는 그 원시 복음을 통해서 어 제시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뭐 중간에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도 보여지지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그 계보를 이으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시지만 그 만민의 구주로 오셔서 다스려 나가실 때는 그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식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죄 짐을 지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어, 통치를 해나가지 섬기시는 것으로 통치를 해나가신 거예요. 왕으로도 오셔서 이, 이 마태복음의 그 내용들이 아주 왕의 복음이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전의 구약의 가르침과 또 그리토 안에서 게시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또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이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올라가신 뒤에 일들을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서 차서 있게 쭉 해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는 겁니다. 성신의 감동을 속에 감동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안목이 있고 목표가 있는 누가가 그냥 친구에게 하나의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한 속, 속에 뭐 그런 말미암는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역사 가운데 그걸 차서 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큰 그림을 알고 세부적인 그림을 아주 실제적으로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려가는 거죠. 그걸. 그냥 성신의 감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환상을 보고 뭐, 저기, 입신을 해가지고 뭘 봐가지고, 뭐, 그냥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명백한 그런 자아를 가지고 거듭난 자아를 가지고 성신의 인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앞선 사도들의 그 토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사도들의 교훈의 토대 위에서 이것들을 썼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 책의 역사적인 정확성 등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이 책에는 아주 당시 로마 지방 통치 대제도라든가 관습 그런 등등의 내용들 또뭐 유대의 지역의 그 내용들도 나와 있고 변방의 내용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웃음>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명예스러운 일이나 불명예스러운 일까지라도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확실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는 세속 역사 안에서 행보하며 기속교 역사가로서 충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보금서는, 보금서라고 그러잖아요. 공관보금, 요한보금. 이게, 보금서라고 하지만 역사서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이 신약에서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누가가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써나가는 그런 자신의 직무를 아주 충실히 다했다.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주제는 그런 무엇인가? 아까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근본적으로 사도행들의 행적이 주가 아니라 지상통치를 마치신 주님께서 신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권세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육신을 입기 이전의 상황과 다른 거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까지의 과정 그때의 권세가 다른 거고 주님은 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구속사 안에서 권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부종해서복종해서그 거기에 구속사 안에서 종속적으로 자기를 비워가지고 그 일을 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예수 그리토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지상 최대의 그 권세를 받으셔가고 하늘에 오르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사이에 약속된 그 성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뭐 성신이 분명히 오셔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40일 동안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신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율법은 신의산에서 받았지만 그 전에 열 번이나 그 율법을 아주 어긴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고 불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이미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런 걸다 경험해서 알수 있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냥 벼랑간 뜬금없이 내 법을 받아라 하고 주신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성신의 그 성신을 약속하신 것도 그냥 뜬금없이 벼랑간 주신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그 에스겔서에서도 뭐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그 그 약속된 것이 그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저 약속이 되고 그, 그것이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분명히 이, 알고 그 이제 그런 걸 써나가는 거죠. 누가가 지상통치를 마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천상통치를 어떻게 계속해 나가시는가 그걸 보이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없는 걸다 아시고 지혜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첫 창조 때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재창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공간, 터전, 지혜, 능력 다 주시고, 그걸 누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취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주님이 주신 교리적인 내용이나 그 신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의 통치는 살아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려 가시는 거지. 그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그런 인식이 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노려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 목사가 이제 성경 연구해 가지고 뭐. 그 말씀을 전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이제 목사를 또저울질하잖아요또 뭐 아까 제 시편 그 이거 예레미야에도 나오지만 이게 성, 선지자 제사장의 죄도 있고 백성들의 죄도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 권력으로 섬, 그 <웃음> 섬지배를 했던 거 잘못되고. 또 이제 백성들은 또 그걸 그렇게 인간적인 안목으로 저울질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뭐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까 뭐 요순시대 그 다스림처럼 확실히 이제 누려가면서 그걸 이제 나타냈어야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꼭 숨어 있는 분 같이. 악인들이 그냥 득세해갖고왕노릇타는것 같이 마치 세상이 사망의 왕노를타는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다 드리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상적으로나 덕성적으로나 또 개인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실질을 누려가게 완전한 관계를 누려가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주님의 회복은 그걸 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때 그냥 공식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았다고, 자기도 안 누리고, 자기 가정도 안 누릴 거를, 그,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은 얼마나 유기적이고 역동적이고 실질적이고 아주 실제적인지 몰라요. 그 이거를, 이게, 이게, 이게 눈꺼풀이, 눈앞에 덮여있는 이비이다 벗겨져야 돼요. 세상적인 안목. 이게 죄로 덮어놓은 거예요. 스스로 덮은 거지 주님이 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벗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벗, 길수 있는 지혜도 지시고 방법도 다 주시고 벗고 나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환, 여, 여,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속에서 얼마든지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다. 로마의 그 엄청난 압제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전쟁과 또 핍박과 뭐 기근, 가난, 뭐 이런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거다 넘어, 넘어서 구현할 수 있는 나라. 그걸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맨날 눈앞에 그 먹을 거, 입을 거, 예? 여기에 메어가지고. 자기밖에 못보고이 교회 아로서, 교회 한 분자로서 살아가는 게 주님의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그리도의 인간상을 회복해 간다는 게 뭔지 몰라요. 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귀를 듣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거를 우리가 저기,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그 궁극적인 승리의 그날까지 그의 통치가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행동의 배면, 이면 속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 그 박해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1차 박퀴 박해, 네로 박퀴부터 10대 박퀴까지뭐 기독교가 국교화 되기까지 말이죠. 주 313년 밀란 측령이 이기까지 말이 10대 박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그 재료를 다 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성신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기점으로 출발하셨던 것 같이 그의 천상의 사역도 이제 그의 사역을 가시적으로 위임받은 교회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신의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탄생되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일을 시작하고 전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박해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박해의 연장선상에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천상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피하고 살았다.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고난, 개인행복, 교회적 삶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예고한대로 공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메이지 아니하고 전세계를 향한 보편구원의 천상덕도 즉 통치를 교회를 통하여 자서있게 이루심을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당신의 천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전하게 성취해 나가신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신 단계를 벗어나서, 높이 되신 상태에서 이 일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또 송취해 가시며, 어떻게 전진케 하시는가를 분명히,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기록이다. 단순히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졸, 졸다가 떨어져갖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게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모든 그 회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토인들은 산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일을 면피하려고 그 아주 어둡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토인들은 적극적인 고난을 받아야 돼.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되고, 적극적인 고난을 받아야 돼. 의와,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그 덕을 드러내기 위해. 그건 자, 우리 스스로는 못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다 죄된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불의한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오죽하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깨끗한 걸로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또의 법정적인 사역이 아니면 도무지 그 언약적인 보호가 아니면 도무지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주님 앞에 모세도 보고 죽은 자가 되 주님 앞에 살자가 없어요. 그리토가 아니면 살자가 없어요. 그리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뻔뻔하게, 어쩌면 <웃음> 죄인, 죄인인데도 어쩌면 탐대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왕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지 말도 안 되는 일,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왜 가론 유다처럼 타인에게 넘깁니까? 그 부끄러운 일이. 스스,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취해가야 될 일을 왜 남한테 넘깁니까? 이 직분을 넘기는 거는 가론 유다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 넘기는 거예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지요. 나하나쯤이야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뭐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신자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엄청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이게 주님 주님 앞에 진짜 우리 우리의 까만 모습을 알고 바로 시작해. 나는 나올 게 죄밖에 없다. 주님이 아니면 그래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거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성신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 그걸 분명하게 그 나타내면서 또 우리가 그걸 누려갈 수 있도록 이걸 쓴 거예요. 예수 그리토의 높이 되심을 입증하고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로서의 성격과 자태를 꾸리고 나아가도록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땅을 차지하고 에? 권세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이죠. 수단.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 그걸 목표로 삼습니까 만유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완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통치의 순복함, 그 나라를 누리고 한편으로 증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글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고 해도 교회원으로서 그 존재의 당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신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괜히 뭐 옥중에 가서 기도했는데 성신께서 뭐 신비한 일로 그렇게 경험, 신비한 일 경험,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그,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그, 그 안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아니에 사단의 역사와 그 지배를 받는 세력들의 미혹이 맹렬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닥친다고 해도 결국은 주께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당신께서 정하신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와온 유대와 네. 삼, 땅 끝까지 그것이 뭐 8장, 12장, 28장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다 보여 주는 거예요. 그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시키시는 영광의 일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는 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고. 이게 행기 사도행전에 14장에 나오잖아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인들이. 고난을 피해서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 구조를 한번 보면 총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신강림으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박해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8장에서 1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세워지는 이방 교회들에 대한 내용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음서가 끝나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말 시작해서 그 계속해서 그의 승천과 성신의 강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초기의 과정이 1장에서 5장에 걸쳐 쓰여 있고 이어서 스테반의 순,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분, 분산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멀리 이방지역에까지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 가정의 개종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하여 이방인 선교에 참여하고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면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끝납니다. 이후에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 수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와 유럽과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선교한 후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올라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오게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 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 연금 상태에서 2년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신님의 능력과 교회를, 능력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체에 대한 서론이 되는거죠. 머릿말이 되는거죠. 누가는 여기서 먼저 어그 누가 보금에서 다룬 것을 요약적으로 언급한 후에 그리토의 승천 후의 일을 기술하려고 합니다. 승천을 기점으로 해서 구속사의 게시의 내용이 그리고 그 도구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먼저 쓴 책은 뭐 누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토의 탄생과 존재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과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고난받으심, 겸손하게 순종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활과 승천 등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기술을 누가 복음해서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의 능력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는 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의 목시 여기까지고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이제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